만 이거 배터리 한 번도 안 바꿨지? 아니지 대형으로 이거 한번 했었어? 그 모닝 자체가 작아서 억지로 어. 대형으로 추가해서 바꼈지. 그러니까 이게 언제 샀지? 몇년 됐지? 오늘 네네. 시동까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. 그러면 이따가 찍으면 몇 시간 세어도때 찍으면 더 떨어져요 그래요? 어... 그럼 시동이 안걸리게 힘이 없어요 그럼 하루는 못 가겠네요 이제 힘들죠 네. 어...